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염색약, 핀셋 없이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섹션을 나눠줍니다 섹션을 나눈다는 표현은 머리카락의 등분을 나누는 것인데요 보통 대부분 4등분으로 많이 나눕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기장추가가 없는 미용실이다 보니 긴머리 여성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신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염색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오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등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고객님의 모발은 숱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머리 길이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고객님이십니다. 염색 색상은 블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이라고 해서 두피부터 바로 바르지 않고 두피를 살짝 띄운 채로 등분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고 새등분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고객님의 두상 모양도 고려해서 양쪽 두등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왼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염색약이 묻으면 안 돼요 모발 밑으로 염색약이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엉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등분 나누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뒤쪽 부분은 등분을또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잡고 한 번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뒤쪽 작업하실 때는 고객님께 고개를 살짝 숙여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고객님 폼 보고 있는 각도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폼 보고 계시면 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핀셋을 꼽지 않고 바르는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핀셋에 염색약이 묻어버리면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수록 고객님들도 지쳐가고 미용사들도 손목은 아프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안 엉키고 쉽고 빠르게 염색약을 바를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염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바르면서 다시 꼼꼼하게 재도포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왼쪽 손은 절대로 염색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촘촘하게 섹션을 뜨면서 가볍게 도포를 해줍니다. 나중에 꼼꼼하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빠르게 도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는 방법이 핀셋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일단은 빠르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볍게 바르셔야 돼요 두껍게 바르시면 두피에 묻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톤다운이라고 해서 두피부터 바로 막 바르는 게 아닌 살짝은 띄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상의 절반을 기준으로 두상이 내려가는 부분을 바를 때는 모발을 최대한 들어서 뒤쪽 부분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도포가 끝난 상태고요 이제 뒤쪽 부분 두 등분으로 다시 나눠서 위쪽부터 꼼꼼하게 차근차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약을 도포하고 꼼꼼하게 핸들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약을 끝까지 도포하는 게 아닌 절반 부분까지만 도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핸들링을 해서 도포를 하시고 머리카락을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쌓아줍니다. 오른쪽 파트도 똑같이 빗질을 하고 약을 바르고 꼼꼼하게 핸들링을 해서 왼쪽 부분으로 교차를 시켜서 쌓아서 올려줍니다 항상 염색약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왼손입니다 염색을 바를 때 받침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빗질을 하실 때도 왼쪽 손바닥 위에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빗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고객님의 모발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요 왼손의 받침대 역할 그리고 모발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왼쪽 손으로 고객님의 두상을 받치면서 빗질을 하며 고객님께서 머리카락이 내가 빗질할 때마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미용사들은 염색을 바르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 말을 먼저 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먼저 여쭤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이 두상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최대한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작업을 해야지 두피가 덜 아프고 모발도 덜 엉킨답니다. 목덜미 있는 부분은 경사가 지기 때문에 가로로 바르는 것보다 사선으로 바르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상 중에서 경사가 제일 심하게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바르면서 모발 끝까지 발라줄 겁니다. 항상 핸들링을 하실 때는 약재를 밑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꼼꼼하게 흡수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뺀 채로 가볍게 핸들링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약을 듬뿍 발라서 핸들링을 하면서 모발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 내가 최대한 꼼꼼하게 핸들링 할수 있는 위치의 구간을 정확하게 나눠서 왼손 위에 모발을 올려서 정확하게 빗질을 하고 약을 도포하고 핸들링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빠르고 쉽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고객님 머리 길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에서 4번 나눠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왼손 위에다가 모발을 올려서 정확하게 빗질을 하고 약을 올려서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핸들링을 하고 다시 꼼꼼하게 한번 더 봐준 다음에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똑같은 작업을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에 약을 바를 수가 있어요. 핸들링을 하실 때는 영상을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발에 약을 흡수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교차식으로 쌓았던 머리카락을 하나씩 내리면서 두피까지 바르면서 꼼꼼하게 도포를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염색을 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염색을 잘하는 미용사가 되려면 비싼 교육 염색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지금 앉아있는 고객님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어야지 최고의 염색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염색을 바를 때 고객님이 원하는 염색약을 발라드리는 거는 당연히 미용사 몫이지만 염색을 무작정 바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닌 앞에 앉아있는 이 고객님이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염색약을 발라드리는 편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 고객님의 감정을 잘 모를 때는 머리가 많이 엉켜서 빗질이 뭔가 세게 들어가게 된다. 고객님 제가 지금 빗질이 너무 센것 같은데 두피가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불편한 점이 없는지 계속 여쭤보면서 시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교육을 받았다 한들 이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고객님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고객님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서로 불편한 감정만 안게 되더라고요.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직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줄줄 줄 알아야지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두상도 동일하게 위쪽에서부터 반틈 발라서 쌓아 주시고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바르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염색약 도포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체크를 하실 때는 모발에 염색약을 꼼꼼하게 도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꾹꾹 눌러준다는 식으로 모발 결 따라서 매만져 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보면 은 모발을 막 비비시는 미용사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모발의 손상도를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발랐다면 그냥 그대로 두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그냥 모발 결대로 한번더 매만져 주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절대로 비비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핀셋 없이 염색약 바르는 방법,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글과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